음해 원곡 가사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길을 가는 다른 악기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안타까운 화려한 연주를 칭한다.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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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이모들이 줄을 바랐든 주를 바 우리 주를 바 주를 바 주를 바라